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4월 셋째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의 순종이 아닌 언제나 세상의 길로 걸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결의 은혜를 덧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가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 한없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복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구원의 확신과 굳건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아픔을 당하는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에겐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와 아낌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낮아지셔서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기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존기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4월 셋째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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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 한없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복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구원의 확신과 굳건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